안녕하세요 써니텐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친구를 사귀는 방법 중 하나인 채팅 어플을 이용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어플은 바로 베트남의 국민 채팅 어플인 자로입니다 한국에는 카카오톡이 있고 중국에는 위챗이 있고 베트남에는 자로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먼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자로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 위에 뜨는 이것을 클릭해 주시고요 설치가 완료되면 어플을 켜봅니다 그리고 처음 설정은 기본 언어인 베트남어로 되어 있는데요 베트남어를 아시는 분들께서는 이대로 쓰셔도 되지만 베트남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언어를 영어로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단 메뉴 중 가장 우측에 있는 메뉴를 들어가신 다음에 다시 상단 가장 우측에 있는 메뉴인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메뉴인 언어 및 폰트 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그 다음 상단 부분에 언어 변경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베트남어, 영어, 그리고 정체불명의 언어 총 3개 중한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두면 이 어플을 지우고 다시 재설치하지 않는 이상 기본 언어는 영어로 유지가 됩니다 다시 뒤로가기 버튼을 눌러서 기본 메뉴 하단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우측에 있는 모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 후에 본인 프로필 아래에 있는 리얼바이라는 버튼을 눌러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쭉 뜨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우측 상단에 있는 설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곳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성별과 나이를 설정할 수가 있고 아래 부분에는 특정 성별에게만 자신이 보이게끔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령대는 최소 15세 이상부터 최대 80세까지 지정이 가능하고요. 설정이 끝나셨으면 하단의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본인이 설정한 내용에 따라 사람들 목록이 쭉 뜨게 되죠. 이곳에서 알수 있는 것은 상대방의 나이와 현재 본인과의 거리, 그리고 설정한 닉네임입니다. 상대방과의 거리의 경우 핸드폰 GPS로 직접 된 거리이지만 여기서 나오는 성별, 나이, 그리고 이름의 경우에는 최초 가입시 가입자가 임의로 정할 수가 있는 것이니 100% 정확한 정보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친구 추가를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한 명의 목록을 누르게 되면 그 상대방의 타임라인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친구 추가라는 뜻에 애드 프렌드를 클릭 후 인사말을 남겨주시면 상대방이 확인 후 친구 추가를 받거나 혹은 거절 당하거나 하게 됩니다. 한 가지 단점은 베트남인의 경우 영어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영어가 가능한 친구를 찾기가 힘들다는 점이 있지만 베트남어를 어느 정도 배우고 나신 뒤에 채팅을 통해 베트남어 연습을 할겸 친구들을 사귀기에 아주 좋은 어플입니다. 참고로 이 잘로 어플은 한국에서 설치하고 주변 검색을 하시게 되면. 본인이 현재 있는 위치 주변에 거주하는 교환학생을 온 베트남 사람들이나 한국으로 취업을 온 베트남 사람들이 검색이 되니 한국에서도 이용이 가능한 어플입니다. 다음 영상은 페이스북으로 친구들을 사귀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